도리를 찾아서 어드벤처 어항 세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웃음> 이것은 오래 전에 롯데마트에서 행사를 해서 가지고 온 도리를 찾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도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리모지리모를 찾아서가. 일단인가 일단 뒤에 보시면 은 어항을 조립한 뒤 물을 채우고 니무를 넣으면 트랙을 따라 니무가 꼬물꼬물 펑쳐요 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모두 모아보세요 3마리 중에 한 마리만 넣어놓고 모두 모아봐라 이렇게 짜는 뭐야 박스이 이렇게 막혔어 아, 이렇게 오 트랙인가봐요 트랙? 이거 뭐야 밑판이야? 도 거기 있어? 리모만 있어. 도리를 찾아야 돼. 도리 어디 갔니? 어디 갔는지는 이따 찾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와! 네, 어! 어! 건전지 들어가는 건데 나 물고기 못 만진단 말이야, 나는. 기억. 와우. 와! 진짜. 가 볼게요. 문제. 오! 예뻐. 자, 리모 월드. 리모 랜드인가 봐. 이렇게. 이거를 바닥에 깔아서 여기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약간 방수 느낌처럼 되어있는데 이거 수족관이야 지금 리모가 원래 수족관에 있었나? 아닌데? 바다에 있지 않았어? 가물가물 가물치에요 지금 내용이 어항이야 어항을 조립스 해야되나봐요 빨리빨리 조립해볼게요 뭐 없어 일단은 이거 그냥 이렇게 판대있고우이실랑가 모르겠네 a 하 B를 이렇게 속락락처럼 딱딱스 해주는 건같봐요물 안새나? 락인락처럼 물 안새나? 어, 고방식이야, 그런 느낌. 어, 이렇게, 이렇게해서 연결을 쩌르륵 하면은 짠!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을 넣어볼 거예요. 와, 어항이야. <웃음> 이거 봐. 야, 이거 아주. 재미지다 물.. 여기 야 여기서 물새면 진짜 대참사다 대참사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 밑엔 뭐야? 어? 방수 썸마이... 아.. 방수 뭐쌈마이요야 이제 물고기 넣어야 돼 한마리가 끝이야? 음. 물을 찾으라면서 왜 니모 밖에 없어? 우와 쌈마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이말야 가봐 어머 어머 어머 오나 오나 오나 오나 오나 어나어나 어나. 지금 도리 찾으러 가는 거야 지금 니모가 열심히 열심히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베이벨 도리가 없잖아 너무 외롭다 야 죽을라 그러는데? 힘들었어? 응 죽었어 니모가 죽었어 <웃음> 어. 아얘얘 얘 1분 뒤면 멈춘다 그랬어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만져줘야 돼 이게 다야 이제! 내 안에 아. 아, 네. 하실 때 어나~ 우리 불쌍한 니모, 과연 도리는 어디 있을까요? 찾으러 가볼까요? 가자, 도리야. 아, 니모야. <웃음> 도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가연 도리가 있을지... 아, 잘어귀 와... 너무 커, 징그러워... 오. 안녕... 어... 어... 야, 무섭다야... 무섭다야... 야, 무서워... 왜? 왜? 지 없어? 돌이 <웃음> 없어... 악어를 만나보라고... 어디 어디... 악어야이 사려는 거 아니지? 사려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근데 라있는악어를 만나러 는데 애들이 이렇게 멈춰있어? 악어가 <웃음> 있어서 꼼짝마야? 좀만 움직이면 잡아먹힐까봐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바이럴 아니야? 지금 나한테 그러잖아 살려줘 살려줘 어머나 이 모동숲에서 잡았던 애야 이 악어 같은데? 어내수족관에 내, 내 있어 모동숲에 어머 얘 뭐야? 반정 이거 <웃음> 고이야 거북. 어머 아자라가 자라 같은데? 우와 진짜 자유롭다 바다 안에서 <웃음> 가오리 봤니? 어머, 아싸 예, 어 아싸 가우리네어 뭐야 얘네네? 얘 뭐야? 양말같이 생겼어? 오야 눈이 옆에 달렸어 양말같이 생겼오 쥐똥스만 하다 이거 키우는 거 아니야? 이거 마트 그지마. 가면 있잖아 오 어, 빛이 난다 야 니들 좋겠다 야내 몸은 발전기 전기 뱀장 어머 어머머머머 어야 진짜 야 얘는 아빠 썩은 양말같이 생겼다야 오야어 피라냐야 아 예뻐 뭔가 반짝반짝 아해봐어얘 이거 다 빠진 느낌인데 이빨 빠진 호랑이네 뭐야 니모야 니모 로봇인데? 오오 뭐야 어 신기해라 이거 무슨.. 무슨 어느정이야 음! 어머 맛있겠다 오. <웃음> 어머 꾸꾸 <웃음> 꾸꾸 어딨어? <웃음> 오! 대박 오. 아주 신났네? 우와 어머 신났네 신났어 어쭈! 어머어머 올라갔어? 어디갔어? 오 신났어 신났어 어머어머 어.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기분 째져 지금? 오, 어, 와 니모야. 와 친구들 만났어. 친구들 만났어. 세상에. 어머 뒤로뒤에해엄슨데 이쁜 거? 세상에. 야 나도 들어가 있네. 오랜 거 같은데? 둘이 있어? 둘다 둘이다. 아 원래 훨씬 큰데 있어 여기 잡혀 있었구나 <웃음> 도리야 그 도리가 그래도 어약좀 크다 돌이 여기 있네 걔 돌이 아니었네 블루탱 야 여기 네 친구 <웃음> 야못 알아보고 있어 역시 못 알아보네 야 니모 왔어 난 여러분 니모를 찾았습니다 아니 니모를 돌이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수족관에 있네요 어야 뭐야 치워봐봐 아니 너무 귀여운데? 어, 우아하잖아 얘뭐할말이 있는 거 같은데? <웃음> 뭐라고? <웃음> <웃음> 어, 사랑이야 모델이야 사이버 모델 같아 <웃음> 우와 야 너네 모델상이다 야 어머 머머왜 까꿀로 다니지 얘? 왜 까꿀로 다니고 있어? 안녕 사라졌어 오야 네. 너무 무섭다 아와 신비로워 <웃음> <야> <웃음>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진짜 신비롭다 야야야 <웃음> 문이 봐저 어? 페르님채 먹고 싶어 이건 뭐야, 똥인가 봐. <웃음> 아니 내장, 내장탕. 어? 지들끼리 안 엉키나 봐. 야 진짜 엉켰다. 엉켰네, <웃음> 도 엉켰어. 어 엉켰어, 어떡해. 다 엉켜갖고 이제 지들끼리 붙어 다녀야 돼 평생. 영원히 같이 사는. 영원히. <웃음> 야, 얘네 봐, <막> 만신창인데. <웃음> <웃음> 어? 얘네는 안 엉키겠네. 주의 주시. 아무것도 없는데. 그니까. 이게 뭐야? 이게 걔네. 그니까. 통통이들. 그니까. 어머. 어머, 어머. 안녕. <웃음> 안녕. 안녕. 너의 인생의 마스코트는 너 자신이란 것을 잊지 말기. 나만의 마스코트를 만드는 거야. 아 이거 내가 그리는 거야 여기다가. 와 너무 신기하다. 아, we will, we w i love you. u uh h -huh. u p If you can be right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change. Who is h o l l y i e l l i e l l i e l l i e Ellie, Ellie, Ellie, e 에 사는 e Ellie, Ellie, Ellie, e l i e e l 이거 너무 이쁘다 <웃음> 맨날 끝 즈~ 리고 옛날 인기가요에 약간 이렇게 생긴 안경 쓰는 거. 이상한 애들 이 명이 됐네 옵쎄 어. 혹시메가 어. 없었대 진짜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인식된 게 돼요 다꼬아 <끝> 맛있다 맛있는 건 정말 참을수 없어 후우 맛있었어? 후우 잘꾸려꾸까맛있어야 근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물을 빼지? 이게 빼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끝> 잘 들어야 돼 이거 가다가 아예 처참 아니 잠해만 해봐요 이게 꼽스 했잖아 잠시만. 어? 야야야 아우 인간아, 이거 어게 이렇게 들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왜 이렇게 가득했어? 아니, 물고기가 안 가니까... 가득했잖아. <웃음> 근데 아니에요, 냄비 갖고 와... 이렇게 하는데 지 <되죠>? 이거 들어 <웃음> 이게 들어서 여기를 여기다 더... 이게 <웃음> 아니죠? 네, <잠시만. 웃음> 어 너무 불안한데? 그럼 여기다 이렇게 나 얘네? 어단응 어. 그리고 이제 요게 여기로 들어갈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되나? 아니 그럼 또 여기가 난리야. 그럼 어떻게? 다 난리야. <웃음> <쟤네>. 어? <웃음> 잘 잡아야 돼. 야 어. 말이 심어. 잠만 잠만 어디가 최악하냐면 살짝만 들어가 위로. 그래서 어 됐는데? <웃음> 와 야야! 아. <웃음> 재밌다 야 애기들 야 환장하겠다 좋아서 물 난리 나면 치우는 게더 일이야 인사 좀 해주세요 노아스트로한테 30만원